다가져 거예요? 네 나중에 아, 제 방을 아, 한번 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깨끗하고 아, 향기도 아, 좋고 네. 디퓨저 좀 좋은 거 써가지고 ㅋ <웃음> <좋은> <웃음> 아, 이거... 아, <웃음> 청이거원짜리 <청유패>, <웃음> <2000원짜리> 그냥 질이다써체크 <웃음> 아, <웃음> 어, 얼룩 뭐 얼룩 아 이거 보여줄 수없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거아죠 아니 지금 약간 너무 드러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신정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투수 김서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포수 차동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내야수 조민성입니다 지내고 계신지요? 네 너무 적응 잘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이가 평소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동영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룸메이트여가지고 침대에 자고 있었어. 평소에 좀 말이 없는 편이라가지고 그냥 조용한 중간... 반면에 차정현 선수는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던데. 아, 저는 인정 잘 못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말 많은 진 형들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여기 서준이가 또 솔직히 조용한 적은 는 하는데 옆에서 같이 있으면 말 제일 많거든요.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저는 서준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평소에 말이 좀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ENFP. 저는 ENTJ. 아, ISFP. 저는 ESFP요. 광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보면 약간 거부감 들 때가 있어가지고 동영이는 저옷못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꾸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입는 거고 동영이 좀 광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저는 무신사에서도 사고 백화점 가서 무조건 직접 입어보고 다 아, 한벌 기준으로 한벌 기준 거. 3 0백3 0만 원. 아저 과학이긴 한데, 네 과학이긴 한데 그과학게막 약간 거부감 드는 과학이 그 아니라 오좀 한데, 오야 저잘 입었다. 약간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그 아직 사장 판 나온 좀 비싼 것 같은데. <웃음> 동혁이 맨날 옷 사면 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자기 방으로 오란 다음에 제 패션쇼 해가지고 <웃음> 저옷좀 골라달라고 해가지고. 맨날 입지 말라는 거 맨날 입어가지고 맨날 모자 쓰지 말라 했는데 지드래곤 뭐 모자라고 맨날 쓰고 다 다닌다고 해가지고 근데 한번 있어요 저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좀 그냥 니트 이런 거 사서 입는 편입니다 저희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쇼핑 가는 편 <웃음> 저희는 <형> 반팔티 하나 <웃음> 시원한 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파랑색이나 아니면 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올 여름은 너무 그냥 반팔만 입으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얇은 가디건 같은 거라도 하나 걸쳐서라도 입거나 아니면 약간 쪼리 같은 거 모자 벙거지나 뭐 여름이니까 그런 걸로 포인트 같은 거딱 줘도 예쁠 것 같고 아 고향은 부산이고 네. 집은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 네 고등학교는 저희 강릉에 나와가지고 완전 <웃음> <웃음> 왔다 갔다 했으면 지금 근데 지금 궁금했는데 이게 꼭 여름이라 생각하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한관 없죠. 아니고. 겨울에 도 상관없고 아 그럼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때 어때? 나 뺏? 이거 입어 나 청바지도 있어 나 지금 두벌 해야 되거든? 흰 색깔을 이거 입고 저걸 입고 아니면 저 갈색깔을 여기다 입을까? 아니 망사를 입어야 된다고 그니까 이거 입고 안에다가 흰색 입고 망사 입을 거 아니야? 어이 안에? 이걸 굳색깔입리폼안 입어도 되잖아 어, 그럼 뭐 입어? 저기 갈색깔 유니폼 이거도 되잖아 파 입니까? 여기 안에? 아니면 저 우니폼 이거되는 것도...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 오케이 아나 이거랑 갈색깔 한번 코디해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바로 렛츠고 야무자저 가방까지 신겼거든요 어 아? 뭐야 여기 아, 이거 뭐좀 뒤에 넣어야겠다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아 약간 저거는 약간 다크 모드로 가야겠다 갈색깔이 어울릴 까 좀... 아, 고민이야 진짜... 아, 양말이라도 일단 갈아 신어놓겠다 좀 주려고... 전 이거하고 이거 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흰색이고 해가지고 뭔가 모든 옷에터도잘 어울릴 것같아서 하나 골랐고 이거는 아무도 안할것 같아가지고 네, 저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할 사람이 아, 딱 이렇게,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히트 치고 올게. 이 아, 아 좀것같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진짜. 아, 좀안해 아니야,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살짝 비슷한데? <맞슴> <웃음> 다시 해야 일단은 살짝 뭔가 유니폼만 입으면 좀 그럴 거, 뭐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뭐래. 뭔가 위에 자켓 하나 걸쳐가지고 약간 코디했고. 그래도 약간 지금 여름이니까 그래서 단바지를로 코디했고. 일단 티하나랑 신발 포인트 하나 주고. 그냥 가방은 약간 좀 약간 댄디하게. 딱 하나 약간, 약간 들어주는 패션. 자, <웃음> <웃음> 네, 네,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유명 살딱 이렇게 이렇 약간 이 약간 포인트 살려주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웃음> 라이언즈 파크 응원 모실, 응원 하러 온도 약간, 그러니까 흰 티에 청바지는 모두가 아는 국룰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흰티 대신 이제 삼성라인즈 유니폼을 딱 입어, 입고. 그 다음에 청바지랑 네. 그리고 신발 하나가 살짝 좀 포인트 되는 느낌. 근데 네, 이거 약간 무릎에 좀 자신 있어가지고. 네. 무릎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남자가 다르겠지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신발은 이게 그 지드래곤이 낸 메이커랑 나이키랑 콜라보하는. 신발인데 제가 지드래곤 팬이어서팬싱으로 신고 어, 이거는 잘어울는거 같습니다. 이님도알예요아좀 이상했다는 거어 거울 봤어요 그냥 무난하게 좋은 거 같아요 하이렇거걸서안 아, 아, 거의, 거의 입고 약간 약간 연예인 포즈 연예인 포즈 아 요즘 인석 포즈 약간 이거 딱 이렇게 아 지금 인터프로다가 해주고, 아, 저 약간 사진실을 약간 딴데 보는 척이야, 그냥. 약간 카, 난 카메라에서 사진을 안 찍고 있어, 이렇게 약간. 옆에 보는 척. 저는 가장 무난하게 그냥 힌트의 슬랙스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 이거 약간 힌트가 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처음 입은 이닭 때문에. 살짝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s n s 차동형 검색하면 와 엄청 자리가 없다 약간 이렇게 <웃음> 보이는데 제가 경산지가지고 <정산진이어가지고 웃음> 네. 뭐예요? <웃음> 뭐 가장 뭐 무난하게 힌트에 슬랙스를 입었고 그냥 걸치는 옷으로 그냥 유니폼 이렇게 같이 입어서 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달린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아서 저한이 닿게 깔끔하게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너무 무난하다 <웃음> 포인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아, 티를 <웃음> 너무 그냥 킹트 이런 거 말고 오고요 아, 그냥 볼케. 볼게 볼게 <웃음> 정말 손네어너도대네 어, <웃음> <저>. 아, <웃음> 팔짱 아, 이제 V 이하고 끝내겠습니다 네.